호양아 눈이 이상하네? 호랑이 눈이 이상한데? 자기, 자기 털 들어갔나봐. 안약 없지 지금. 떨어졌지. 안약이 있어? 그거 뿌리자. 안약 한번더 치자. 강막 스크래치. 호랑이가 이쪽, 이쪽 눈에 각막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래서 어제 어요 어요 어요 어요. 어제 응급실 24시 응급실에 가서 여기랑 주사도 맞고. 의사선생님 말로는 자기가 긁은 것 같다고 하는데 어. <웃음> 뭐해 호랑아 안약도 2시간 간격으로 뿌려줘야 돼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불편한 깔때기까지 하고 있고 고양이 싫어 뭐냐? Oh yeah. 아, 싫어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부드 아이고 고고 구나. 다친 지 얼마나 됐지? 이제 일주일이 금요일 날 갔으니까 지금 월요일이니까 일주일하고 3일, 2, 이틀 거의 다 낫고 둘째 날 너무 음. 불편해서 벗었는데 어. 이제 거의 다 낫. 어, 거의 다 났어. 언니 봐봐 이거 봐. 눈 뜬다. 아, 예쁜. 지금 너무 졸린가 본데? 졸려? 졸려. 호랑이가 이제 눈을 거의 다뜯이 놀지도 않았는데 이제 놀고 오고 예뻐라 괴롭히지 말래 호랑아 너가 긁은 거야 호랑아? 어떻게 된 거야? 몰라? 어머 머쭈쭈쭈쭈쭈쭈쭈쭈